뭐야?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난리쳐? 엄청 큰데? 뭐야? 고동어 아니야? 구독해주세요 섬대교 저기가난리되겠잘 봐요 아니요, 기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미조 응. 들어가는 데가 맛있던잖아. 거 오, 오, 너무 예쁘다. 아주파. 아, 응. 둘이 응.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게끔 나의 주방 응. 아, 어때 가만히 있어 살려줘야 되는데 응 어. <웃음> 어. 빼다가 죽겠는데? 나와봐 만 가만히 있어 봐 어, 패디가 잡혔는데 아니, 이거 안 보여 찍어 아, 엄마, 근데 이거 또 엄마가 잡은 거라고? 어? 아니, 그거 말고 새끼는 놔뒀어. 어, 여기좀 아, 봐봐, 보고들. 어, 보고 말고 아까 큰 물고기 새끼 잡았는데 나뒀고 네들 잡아가지고 부어가짜놓는거야 얘를 살려주면 얘가 또또 또 들어가서 먹거든 어? 뭐야 잡았다! 아니야? 보여 어? 보여 아이씨 갔다 아 어, 아깝다 뭐지? 아깝다 와우정 장난 아니다 안보여 어딨지 불이 안 켜져가지고 느낌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저기 불을 켜야 될것 같아 안 보여 불을 켜야 될것 국민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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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른 사람들은 슈, w h a 어? 이런 거 준비 안해고온 사람들은 우리가 러 부러워, 우리를 부러워라지. 저거 다 했잖아 상정도 더뎌야 아. 지금 기지 너무 멀리 던졌어요. 너무 멀리 던졌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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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목소리> 이 <에이>? 있잖아. 깜짝 <목소리> <목소리> 놀랐네 걸렸나봐 이거 뭐가 들어갔는데? 아이씨 <웃음> 이제 헛개 보이네. 헛개 보여. 뭐야? 이거 있는 거야, 찍어? 안 보여. 아게 이거 있어? 지렁이? 지렁이 있어. 안 보여. 걸린 거야? 뭐야, 조그만 거 잡았다. <웃음> <대박>. <웃음> 나, 보여줘. 어? 나 보여줘. 나 보여줘. 나그나제나봐찍는 나는 지금 떨어나봐나그와 어, 엄청 크다. 아까 거보다 크다. 나는 나잡았는데 이게 는 나는 나버리는이는나 어, 아빠가 아까 이것도 잡았어. 빨의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땡겨 그래도 뭐라도 잡히니까. 아, 잠깐만. 아니야, 빠져, 너. 오! 엄청 귀엽게 생겼지. 보여줘, 엄마. 엄마도 보여줘. 뭐야? 어떻게 생겼어? 아. 왜나줘요막같기 잡아본이 있어. 잡으면 잡다 갈것 같아. 잡으만 잡다 갈것 같아. 그래 넌말뭘 잡았다. 완전 나는 보리매 틀러네. <웃음> 피카리가 뭐야? 확대했어야지. 삐까리라 그래? 어? 새끼를 어. 안 보인다, 얼굴이 잘. 강산도 뭐 얼굴이 적은데. 오, 오, 오! 힘 엄청 세어케이 들어갔잖아. 딱히 걸렸었는데. 그 뭐니까죠? 아. 이, 어. 너무. 어, 오예! 어, 뭐야? 뭐 어, 있는데? 있다 있다 있다. 이 있다요. 보여. 뭐여뭐여 보여, 보여, 보여. 뭘까요? 어? 오리멜이야 어? 어플락이다. 어, 아까 내가 잡은 내가 잡았나보다 더 어, 크다. 튀김용 아, 잡았다. 잡았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잡았다. 이씨, 뭐야, 조그만 거야? 잡았는데? 잡아야? 어디갔어? 아, 나 진짜 훅 들어갔는데. 오, 어, 입질한다, 입질해. 느낌이 와. 맞지네 마리 맞지 봐봐. 이거 진짜다. 이거 잡았다. <웃음> 아니, 느낌 맞았는데? 빨리 춰 엄청 큰데 뭐야? 고등어 아니야? 와 대박 오! 오와오우야와 와, 진짜 말 맞네 그 말이 맞네 한방이 한 끝낸다고 <웃음> 자기야 우리가 패했다 큰거한 마리 끝났어 응? 저거 버리는 거예요? 와.. 생각 대박이었겠다